자, 6천점 세실리아 뽑기 시작해보겠습니다. 일단 채널에... 음... 좀 뽑힌 사람은 없어 보이네요. 뽑기 갑시다. 어휴, 데왜 거야? 어... 희정은... 뭐 무단하게 희귀 두 개. 요즘은 기본, 기본이 3,000, 5 0 0 0이니까딱 크게 바라진 않겠습니다 6,000 쓴다는 생각으로 네. 돌려야지 어 육성 나이스 네희기 뜨더라도 육성이 떠야지 쓸 때가 있지 좋은 하루 되세요 와우. 아, 근데, 배가네? 배가면 그때 다 찍었지. 오, 뭐야, 바로, 오. 아, 릴리에타? 아, 다, 메타 지난해 들 나오냐. 어... 아직 이제 천점쓴 거니까 기대하지 말고. 원래 항상 마음을 비우고 누르셔야 잘 뜹니다. 항상 바람이 안 돼요. 아니 희귀한 게 아니잖아. 아또 아, 그래. 희귀한 개네? 아니 33,000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됩니까? 일단 육성 한개와희귀하나짜리 너무하다 이것도 백랩다 찍은 것들. 어머, 혹시 심심하신가요? 준비는 되셨나요? 아몇개몇개죠내가 아, 잠깐 멈춰서 너무 안 나오니까. 와, 저 세실레, 저내거 아니야? 나몇개 했는지, 횟수 좀 확인할게요. 14번 했네? 일단 채널을 옮겼습니다 여기 1채널 아닌 것 같아. 저의 20 연속 전설이 나왔던 69채널에서 진행하겠습니다. 나름 여기도 명소거든요. 아, 일단, 스타트 안좋은데 일단 육성 오케이. 육성으로 만족. Wendy. 왠지 n d y YOCHI. YOCHI. YOCHI. y o c 두 번만 나왔죠 바로? 은 네, 담당. 아 그냥 처음부터 여기서 돌렸으면 됐나? 저는 동료가 될수 없답니다. 아직은요. 일단 4,800점으로 얻었습니다. 6,000점 안 찍었네요. 나이스하다. 바로 레벨 75까지 했다 했고